인사해줘, 인사. 에이! <웃음> <웃음> 머리띠 사기 힘들겠 에이! 그럴까?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. 네? 날씨가 좋네요. 내려오는 거 찍어야지. 응안 보여. 널로 올라간 팀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. 어 사랑이 없어. 아물 튀는 걸 내가 못 찍고 있는 거구나. 어떻게 끼는 게 편해? 원래 끼던 대로 오빠가 쳤잖아. 이거 아닌데. 이쁘게. 아, 이게 뭐야. 이런 식으로. 머리 까지 말고. 흔들어 주세요. 오. 기이리다시이더라도 이용을 도와드릴 수게습니다게하겠하조심 하게 게요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게 하 하게 하지 하게 하게 하게 하 아, 맥앤 치즈가. 맛있겠다, 이거. 그러니까. 아, 살사 치즈네. 응, <웃음> 응. 이게 칼로리가 얼마야? 앙! 근데 치즈 떨어져. <웃음> 여기 보세요 소세지 먹고 싶어? 조금 있다가 둘다 같이 출출할 때 그래 너무 아 <웃음> 이제 군데군데 당근 있어 쟤 음... 너야? 코아티? 코아티? 나무 타는 어플 아.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얘 당근도 먹나 잡식성일걸? 그래? 너구리야서나살 어, 나 싫어하는데? 파충류 봐야겠어? 새 아닌데? 아니 그니까 러 안에 새있잖아 파충류도 안좋아해? <웃음> 응나 혼자 먹을까 <웃음> 아니 나한번 볼까? <웃음> 이거 <이게 너는> 뭐야? <웃음> 뱀, 뱀. 아나어있어화보네어 자나? 는데 무서워 괜찮아 우리 잔드. 깨우지 말자 괜히 어. 그러게 저 반대편에 있나? 그런가? 나중에 아, 보자 어. 거북이도 자나봐 어 이거 뭐야? 동화뱀? 어디있어? <웃음> 아와호색이네응 <동생이네. 웃음> 네, 모여있어 얘 <웃음> 구멍 났었나봐 <웃음> 돼도 당겨 먹나? 피카츄의 그거. 네티브. 진짜? 어. 초점이 왜안 맞춰지지? 됐다. 대박, 어, 애 눈이 쳐졌는데? 이건 뭐야? 오케이. 어, 그니까. 음. <웃음> 어. 완전 작아. 자이언트 토끼? 물러라 아! 너무 커 인데? 공러니까 여기만 응. <웃음> 찍게 되네? 응. 고슴도치 있대 도치저 돌이라 해도 믿을 것 같은데? 응. 응. 안녕 알파카 룸 아, 네. 음. 힘들어 너무 멀미 나 <웃음> 이걸 유튜브 가뽑 으나 그러다니 그런 거 아니야？그냥 찍어두진거지 아. <웃음> 뭐야 저다꽂은거야미친다다섯다섯 어. <웃음> <야>, <웃음> 다섯. <웃음> 아찔라 하늘 진짜 예쁜데 다담기인 조금 곤란하네 아니야 고개를 안 올리고 이렇게 보면 볼수 있어 언제 <웃음> 아, 또 교복 뭐 입을까? 간간이 보인다 이 벚꽃 에디션인가? 이 스노우볼 이쁘다안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쪽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면 자리 바꿔주나 왜? 자리 이동이 있을 수 있대 아, 아 무게? 물 수도? 아 스카이 웨이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 이월들 더 보내란 어다 보내자. 오 노을 노을 노을 제일 예쁠 때다. 어. 스키 탈때 곤돌라 타는 거 전혀 안 무섭거든. 응, 이거 스키 타는 거야. 스키 타러 가? <웃음> 난 좋아. <웃음> 무서워? 좀 빠르긴 하다. 아 바닥에 못뭐 보겠지 오빠? 아 어? 보기 좀 힘드네 안녕 오늘 재밌었어? 응 빠이 빠이 너무 이쁘다 음. 무섭긴 하네 응 <웃음> 안녕 바람 들어오는데? 아 여기 밑에가 뚫려있네. 추기 건가? 응. 음, 밥 먹어야 돼. 지금 시간에 또 반납하는 사람들 미어터지겠어. 많지.